저 지금 제 모습이 어떠합니까, 관상가 양반? 자네 얼굴 보아니, 얼굴에 물 걸치고 코가 앵무새 같고 입술은 핑크핑크고 하 피부는 하얀 게 마치 그 호레비가 아니라 뭐라하지 그거를? 호레비요? 그그기생오라비어 그그 기생호라비. 기생호라. <웃음> 기생호라비라고. 기생오라... <웃음> 아니 어제 <어디> 기생호라비랑 호레비를 <웃음> 왜 깔립니까? 이 양반이 참거. 그... 감히 어디 우리 가차 김병철 선생님께 화를 내시는가? 음. 왜 가짜 김병철 선생님이지? 이분 항상 관상이 바뀌기 때문이지 아, <웃음> 가짜 <웃음> 아하, 아하 아하 리세마라 리세마라 김병철 선생님이세요? 아 그리고 저하 요거 철도 다 완성이 됐는데 혹시 제가 할 일이 아 없다고요? 예 알겠습니다 저하 동작 그만 오늘 할 일이 있다 그 우리 지현전 학자를 보았느냐? 전못 봤습니다. 어, 아못 봤느냐? 저희 김병철 선생이 지나가는데 물어보시죠. 아이 관사 김 아, <웃음> 선생. <웃음> 아이. 예, 예. <웃음> 자네 여기서 뭐 하나? 연구실로 가자. 예예 예. 예, 예. 어어머니 어머니. 어머니. 그래. 어머니 저 갑니다. 어머니. 자이 가구랑. 아예 예. 예. 여기 분쇄 휠을 만들었다네 와우 이제 흑요석을 여기 넣어서 흑요석 가루로 만들고 흑요석을 빠을수 있습니까? 빠은건네 얼굴이고 <웃음> 그렇군요 예껄껄껄 예. 그 장난이고 선물을 주려고 그렇죠. 했다네 예, 예, 예, 예 어? 이거 뭐죠? 아이것은 고그르 <웃음> 이걸 쓰면 이제 장치의 속도, 피로도 뭐 이런게 보인다 아~~ 오?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네요? 우와 물탱크의 최대 피로도가 얼만지 마볼수 있다 아 예예예 예, 예. 또 불편하다고 막 이러고 있구만 공중에서 돌고 있는 이런 기어가 어디 있습니까 좋아 여기 있지 않는가 아 그러면 내가 네, 이렇게 해주겠네 아! 어!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? 이렇게 사이에서 돌아가는데요? 오. 불편해 죽겠습니다. 지금. 여러모로. 그럼 그냥 죽는 것도... 아 미안하네. <웃음> 아저저저아이 아, 아. 용도는 무엇입니까? 저아. 이 공장의 용도 말입니다. 이 아래쪽에 나온 흑요석 가루를 예.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용암을 붓고 9번 누르면 기차 케이스가 나온다 어디 이 지금 저하께서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무험하다 아무래도 저작거리 사람들을 모아야겠습니다 저하 갑자기? 제가 모아오겠습니다 저하 에댐 저작거리 사람들 모여보시게나 왜 부른단 말이오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집편전 지하에 그냥 죽은자들이 득식을 거리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한번 소탕을 해야 될것같습니다 총을 쏘면 안됩니다 어?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까지 민감한 기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들 근접무기를 좀들어주시게 이정도면 되겠습니까 저와 아, 그... 너, 이, 이... 이를 왜 키우느냐 가자! 집편전을 지켜라! 가자! 집현전을 지켜라! 가자! 어! 가자, 집현전을 가자! 지켜라! 이양안 팬, 안 팬, 야 팬, 안 팬, 안펜만 팬, 이야 내려 다음안 타세요 다음안타 아하 아니, 누구... 아 팬, 안 팬, 안 팬, 안 팬, 안아안 팬, 거기안 눌러주세요 나. 아 팬, 이 팬, 안 팬, 안 팬, 안 팬, 안녕하십니까 <웃음> 다들 잘 들으시게나 여기 지금 아. 소리 들리십니까 팬, 난리 난거 여기 동굴이 이어져 있으니 이쪽으로 가서 우리 다소탕합시다 이제 으아악! 아, 으아으아나 으아! 괜히 나왔다! 나 괜히 나왔다! 그러면 지편전 환장을 시작하겠네 아군 공격에 조심하시오 에! 서로서로 때리는 거를 조심하시게나! 이거 터트리는 거 특히나 조심하고 감염된 친구들은 나한테 오시게 이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데 너무 상큼하게 말한 거 아닌가? 오시게. 어 근데 와 의원한테 반말하는 기분 아주 좋구만 은근히 소탕이 아주 잘 진행됐습니다 좋아. 그러면 이제 지편전 확장 공사를 시작하게 이 동굴을 다쓸 것이네 아 종류석부터 떼 값이 고고 고요 아 그러면 저하 저도 그러면은 굴 정리합니까 아 우리 학자 양반은 당연히 공장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뭔가 출세한 느낌 좋아 이 분쇄 휠 아래로 흙여서 가루가 떨어지고 예. 거기에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쭉 공정이 진행될 것이니 그대는 그 공정을 만들게 동력은 사실 충분하니까 분쇄 휠을 좀 넓은 데로 옮겨도 상관없고 으응 아, 어, 음... <웃음> 어, 어머니! 왜 그러시나요? 너 혹시 뼈블록 없니? 뼈는 제가 없는데... 의원 한번 이쪽으로 오시오! 나그 누가 날 밑으로 밀었어. 밀었어? 말이 짧다. 시편전 <웃음> 어? 학자님한테 지금 밀었어? 어? 어, 근데 나 진짜 되게 꼰대 같다. 뼈블록을 구해서 여기다가 몇개 해놓은 다음에 유물 발견됐다고 우리 경주처럼 한번 이 공사를 중단시켜 보자구나 <웃음> 레고랜드 <웃음> 아 유적지 발견됐다고. 저기 시긴 한데 뒤에서 하가 다들 어머니. 음. 디 한번 해 보거라. <웃음> 약간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러면 아래쪽에서. 어차피 밑으로 계속 파야 되는데? 그렇 어차피 요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우리 저기. 성들이 파고 있으니 어 이쪽으로 계속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와 정선 <웃음> 아니 지금 개냐 아니 곡괭이를 다 썼습니다 어 곡괭이가 없습니다 저는 웹툰 보고 손...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당당해 당당해 <웃음> 당당해 <웃음> 통역관 재밌는데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재밌는데요 제 <웃음> 제자잖아. <웃음> 여기, 여기 뼈 블록의 여기 유적 유적지였습니다. 지금 술이 취하신 것 같아요. 저희 어머니가 술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. 저아 동척하여, 주시옵, 동척하여 주시옵소서. <웃음> 이게 무슨 뼈냐? 공룡뼈 같습니다. 아니,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, <웃음> 큰일 나기 전에 그냥 차라리 소라강 가서 쉬십시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앞다리살 느낌입니다, 딱. 앞다리살이요? 아, 아, 살은? <웃음> 여기를 봐달라고? 잠깐만 어? 잠깐만 전원 공사 중단! 어? 무슨 일이십니까 어? 저아? 비밀 기지를 발견했다!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? 그런 게있어옵니까 저아? 이곳이 우리의 시작이요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니 어쩔 수 없는 혁명이니라 예? 어떤 샤갓나가 아저앗아 <웃음> <아주, 아주, 웃음> 아니 뭐야? 아니 이런 길이? 들어와 보게. 이게 무슨? 내 용서가 안 된다. 지도를 혹시... 와. 이봐. 어... 여기, 여기 버튼을 발견했습니다. 버튼? 들어와 아니... 보십시 여기 여기 밑에. 어... 아니 이게 뭐야? 여기로 통한다. 이게 아니야. 와. 와. 하지만 지겨버릴 거야 진짜. <웃음> 길이 아 이거 길을 끝까지 따라 가봐야 되나? 분명 길이 하나가 더 있거든. 따라 가셔야 됩니다, 전하.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찾겠습니까? 지금 진범을 찾을 때입니다, 전하. 전화. 전하가 아니고 저한데. 저하, 제가 혀가 어, 뭐... 짧아가지고. 저하, 왜 부르느냐? 이, 이것은, <웃음> 이거 이것은. 정말 큰 일이 옵니다, 저화 그렇지, 큰 일이지. 그래서 내이 네, 끝까지 따라가 볼 것이네 지금. 지금 빨리 폐사를 해야 됩니다, 이거는. 아닙니다, 전화. 이런 것들은 보존하여 옵시고 진짜 이 범인을 찾아내서 아니 저하 아니고 저하라니까 저하 그치? 저하 저하 저하 저저저 저. 저, 저, 저. <웃음> <웃음> 아 물론 폐쇄야 하겠지만 길이 하나가 더 있지 않는가 지금? 정말 이거 너무 너무 길어. 어디까지 판 거야, 도대체? 아, 왜 부르느냐? 저와 이쪽으로 오십시오. 여기가 길 같습니다. 하하. 굉장히 수상한 냄새가 난다. 그렇습니다, 좋아. 혹시 사다리 있는가? <웃음> 어? 저기 뭔가 있는데요, 진짜로? 잠깐만. 야, 여기 어, 우리 집인데? 이것은 궁궐 내부에 지현전 음. 내부 즉지현전 학자였던 군왕학자가 의심됩니다 아하 지현전에서 궁궐까지 통하는 길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심이 되는구나 그, 뭐야 거미줄이 왜 이렇게 많지 어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망한 느낌이지 <웃음> 궁궐. 반역을 꾀한 겁니다 좋아 이제, 이제 네가 선배하거라 어쩐지 아는게 너무 많다 했습니다 저 됐어 지현전으로 돌아가세 예예예 예, 예, 예. 어쨌든 찾은겁니다 다음번에 아주 그냥 족쳐야됩니다 저아 족치다니 그.. 좀 계급에 맞게 품행을 아예 제가 예, 천껏에서 벗어난지가 얼마 안된지라 그래 예, 예. 족친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네 예내 예. 쿤왕 이 자식을 족쳐버릴 것이니 예? 예 근데 빗솔 자네 그칼 준비는 다 됐는가? 무관이 될 준비 말일세 그 칼을 이제 보부상한테 한번 가보려 한다네 달 밝은 밤 달이 맞은 편에 그대 얼굴을 보아하니 참 곱다 더럽다 <웃음> 검에다가 수선을 붙였는데 붙이는 게 그러면? 아니라 조합이야 조합 아예 날 <웃음> 날렸어? <나, 나> <웃음> 그걸로 뗄수 있지 않나? 숯돌. 수선을 다시 구해야 되는데. 응. 인천트 날아감. <웃음> 뭐 상점 같은 거 없어? 수선 같은 거안 판단 말이에요? 어? 그냥 나도 못본지 오래됐어. 정나성이는 필요할 때 없구만 그려. <웃음> 이렇게 하고 이렇게. 어, 방향이 반대네. 이거 <웃음> 튀어나오겠는데요, 저. 동역관 나을이 어디 계십니까? 동역관 나을이 왜 부르시나? 지금 그신그 물건 좀 팔아주시지요 제 친구가 중요한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무사가 되기 위한 친구입니다 어디까지 알아보셨어요 손님? <웃음> <웃음> 저거 용파리 멘트 아니 잘못 말하면 맞고 싶나고 물어볼 것 같은데 <웃음> 손님 맞을래요? <웃음> <웃음> 안이손두 세트 어떻소? <웃음> 뭘 원하는데요? 수선.. 수선책을 원하옵 있어보자 기상계를 두드려보며언 계를두드려보면두 세트가 꽤 모자랄 것 같은데 뭐더 없어? 황동주계 두 세트 없었습니까? 아 합이 네 세트 시민 여러분 에메랄드 일곱 개를 기부해 주신다면 이한번 바쳐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어 아! 어? 수호군 자네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발견한 그 마을에 감염된 주민들이 있어. 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얻으면 더 뭔가 이쁘지 않겠어? <웃음> 있으면 얻어 보시면.